안녕하세요 이라클 마케팅 연구소 민진홍 소장입니다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은 노력을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성실하게 살고 있는 당신이라면 분명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꿈과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주위해서 노력하라는 소리도 들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노력하면 언젠가는 빛을 볼수 있다. 최선을 다한다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노력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했다. 노력하면 잘될 거라는 말은 참으로 듣기 좋고 말하기 쉽습니다. 물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은 당연한 것이라는 말이죠. 성공함에 있어 노력은 필수 조건에 포함됩니다. 주위에서 볼땐저 사람 엄청나게 노력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본인은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재미있다거나 목표 하나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지속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노력의 감각을 없애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류는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데 인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노력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끝없이 지속할 수 있고 성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좀처럼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지속할 수 있다면 언제가 열매를 맺습니다. 끝으로 피겨의 여왕 김연아씨의 명언을 소개하겠습니다.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은 끓지 않는다고 한다 물을 끓이는 건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이 순간을 넘어야 그 다음 문이 열린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수 있다 김연아 아무리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마지막 1도까지 버텨내서 꼭 원하는 결과를 여러분의 손으로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